안녕하세요. 김비서입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적어서 질문도 적지만 소통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왔습니다. 제가 댓글을 하나하나 달아드리긴 했지만 질문이 들어왔던 글에 답변을 드려보려 합니다. 일단 가장 최근 글인 에기한항공 관련 댓글입니다. 질문이 유효기간에 관련된 것인데요. 어, 스트로레드님께서 알아서 잘 알아보셨지만 약간 수정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에게안항공 마일리지는 티어마일과 어워드마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티어마일은 에게안항공 등급 산정을 위한 마일을 지칭하며 이는 12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에게안항공의 마일리지 적립을 하거나 에게안항공의 등급을 따려는 분들이 없을 거라 생각하므로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어워드마일은 마일리지 발권 등을 위한 마일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탑승, 구매마일 모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미리 구매해주셔도 됩니다만 마일리지표에 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 3포 적금보다 애기한항공 마일리지 구매가 나은 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는데요. 마일리지 사용법은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5대1로 3포 적금하는 방법은 1년 가까이 적금을 해야 어딘가를 갈수 있는데 반해서 구매 후 마일리지 발권은 한 방에 바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시아나나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미 많이 보유 중이신 분들은 편도신공이나 이원발권에 앞구간이나 뒷구간에 붙이는 식으로 사용해주시면 아주 효율 좋게 사용도 가능하세요. 다음은 라이프마일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라이프마일로 인천에서 멜버른에 가는 방법에 대해 질문 주셨는데요. 질문 주셔서 제가 조회를 먼저 진행했는데 멜버른 가는 표가 전혀 안 뜨더군요. 그래서 스타 얼라이언스 표를 찾는데 가장 좋은 유, 유나이티드 항공에 들어가서 조회를 진행해봤습니다 조회를 해보니 타이 항공을 타고 가서 방콕을 경유한다든지 등의 여러 경로가 뜨더군요 그래서 라이프 마일리지로만 멜버른을 간다면 인천에서 방콕, 방콕에서 시드니로 따로따로 발권하여 65,000마일리지로 발권이 가능합니다 다만 더 좋은 구간은 여러 항공사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거리는 영국항공이 최고다 라고 영국항공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서 시드니, 시드니에서 멜버른 이런식으로 발권이 가능합니다 항상 단거리는 영국항공 마일리지를 조회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마일리지 유효기간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라이프 마일리지 규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어 화면 봐주시고요. 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서 해외 블로그도 확인해봤습니다만 구매한 마일리지로도 12개월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일리지 공제는 모든 항공사마다 다르다. 이거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자사 고객에게 배정하는 표와 스월발권에 배정하는 표의 수를 따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을 조회하심이 더 좋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100%는 아니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은 영국항공 마일리지 관련 영상에 달린 댓글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산, 홍콩은 k 세이 드래곤이라는 항공사를 타고 발권해야 합니다 표는 열심히 찾아보시면 있긴 합니다만 표가 좀 적긴 합니다 다음은 델타 항공 마일리지를 어떻게 모으냐는 질문인데요 델타 항공 마일리지는 현재 제가 아는 루트는 신용카드를 통한 전환과 대한항공 혹은 스카이팀 항공사를 탑승 후에 델타를 정립하는 방법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있었는데 최근에 델타를 모을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일리지 신용카드 추천해 달라는 질문인데요 화면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각각 비교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 플러스마일 카드가 최고니 비교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플러스마일 카드만 받으시면 되고요 해외 결제가 많으신 분들은 4번이나 5번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1번과 4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주문한 걸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면세품은 현재 출국장에서만 수령 가능하며 현재 면세품을 입국장에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면세 한도도 곧 1000달러까지 상향되는 게 유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킴비서였습니다. 어, 별거 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며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